안녕하세요 킴비성입니다. 원래 면세점 관련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어, 친한 동생이 자기 마일리지가 소멸 예정이라서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길래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편도신공으로 동남아로 발권하라고 했죠. 그리고 편도신공의 압구관에 대해서 설명해주다가 어, 하나멤버스 어플에 들어가 보니 하나머니에서 영국 항공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나 멤버스 어플에서 하나 머니로 영국 항공 마일리지 전환 시에는 어, 마일당 10원의 단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국 항공 마일리지 다시 보기 사실 이미 효율적인 단거리 마일리지 발권 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영국 항공 마일리지는 단거리 발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거리별 마일리지 차감을 하는데요 잠시 거리별 차감 마일리지 확인하시겠습니다 650마일 이하는 4,500마일리지 1,150마일 이하는 7,500마일리지 2,000마일 이하는 1만 마일리지 3,000마일 이하는 12,500마일리지입니다 또한 영국 항공은 원월드 소속입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은 이용 불가능합니다 원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천과 부산에 갈수 있는 단거리 구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갈수 있는 직항구간과 소유 마일리지 편도 확인하겠습니다. 어 인천 블라디보스토크 4,500마일리지, 김포도쿄 7,500마일리지, 인천 타이페이 7,500마일리지, 인천 홍콩 1 0만마일리지입니다 부산에서 갈수 있는 직항구간 확인하겠습니다. 부산 도쿄 4,500마일리지, 부산 홍콩 1만마일리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이제는 약간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영국항공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 예약 아비오스 발권하기 눌러주시고요. 편도신공 앞구간이나 뒷구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구간인 홍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홍콩 입력해주시고 아무 날짜나 입력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만 마일리지 플러스 49,300원 약 20만원으로 편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4천 마일리지 플러스 12만원으로도 예약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예약 시에는 마일리지도 절약할 수 있고 실제로 쓰는 돈도 1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영국항공 마일리지 발권은 마일리지 발권보다 아비오스 플러스 캐시 발권으로 발권 시에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저가 항공사와 크게 차이나지 않은 요금이며 풀서비스 항공임을 고려할 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되네요 영국항공으로는 원월드 항공사 전체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항공 등 일부 항공사의 발권도 가능한데요 짧은 거리 발권은 대부분 유리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 다낭, 하노이 4,500마일리지 홍콩에서 방콕 1마일리지 홍콩에서 몰디브 12,500마일리지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이나 하와이로 갈때 12,500마일리지 이런 식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아차한 게 있더군요. 며칠 전 제가 올린 몰디브, 스리랑카 여행, 왕복 비즈니스 100만원 이하 발권기에서 몰디브에서 콜롬보로 항공편은 그냥 대한항공 유상 발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쓰다보니 영국 항공 마일리지로 스리랑카 항공 발권이 가능하며 어, 몰디브 콜롬보를 단돈 4,500마일리지 플러스 유류할증료 약 14만원에 발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막 알았습니다 저처럼 어, 오픈조 형식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해외 발권을 영국 항공 마일리지 발권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